안녕하세요 신국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엄청 신났습니다 왜냐면 제가 야외홈 혼밥을 그래도 저는 자주 했잖아요 근데 어, 코로나 도 그렇고 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야외홈 혼밥을 해보려고요 북이 먹으러 갈 역산. 그럼 빠르게 가보실까요? 오늘의 갈 곳은 롯가여기 메뉴는 뉴렇게 썼는데 갈리스개 시켰고 오. 어떡하지? 날채 주먹밥이랑 어, 국사발 어, 국사발이랑 날채 주먹밥 어, 세팅이 여기 양파 김치 떡이랑 예. 껍데기 소스 국산이 음. 너무 네, 많데했습니다 친환경 위생난 계좌집 나왔으요네맙습니다 자, 여기 뭐 준비했죠? 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죠? 이따 말씀드릴게요 고기는 이렇게 나왔고요 원래 굽는법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직접 고기도 올려주시고요 굽는 법이 이제 고기가 딱 나오면 은 저희 쪽갈비는 70% 익혀놔서 30% 익혀주시면 되는데요 뼈쪽으로 이렇게 3분, 그 다음에 뒤집어서 1분, 총 4분 있다가 드시면 되시고요. 뼈쪽에는 저희가 살이 없기 때문에 약간 밑에를 태우듯이 있으시면은 뼈랑 살이랑 분리가 잘 돼서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멘트가 나갑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방밥 먹방을 의미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내가 마있고 자주 가던데. 그래도 그런, 그런 의미를 갖고 싶어서 이곳으로 왔어요. 얼른동동동 목사발이요? 네. 알찬 효과 준비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발이 진짜 유물이거든요. 숯불 음, 앞에 더우니까 요 목사발이 있어야 돼. 음.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이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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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겠다 <목소리도>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이제 진도란 얘기를 해볼까요? 유튜브를 잘안 하고 있잖아요. 반년 전부터는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영상을 찍는데 었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못 잡게 됐고 맨날 집에서 이제 드라마 보면서 혼술 하니까 삶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누을 만나거나 운동을 하거나 땀을 빼고 가고 하라는데, 집에만 있고 나갈 때도 없고 지금 만나기도 별로 싫고 그게 한1년 가까이 생활이 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그래도 몸이라도 움직이자 해서 알바 시간이 길진 않지만 은 하루에 3 4 시간씩 짧게 땀이라도 쩍 빼자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몸은 되게 힘들고 근데 행복한 거 같아서. 정신 없으니까 다른 생각도 안 하게 되고 근데 유튜브도 열심히 하려고 지금 촬영을 진짜 많이 해놨어요 많이 해놨는데 제 마음에 안 들어서 다 그냥 삭제해버리고 이런 것도도었고 있어 우울하지는 않는 나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행복한 건 아니고 전처럼 엄청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는 있지 않다 이제는 집 근황 였습니다 엄마한테도 얘기를 안 했던 처음 하던 그런 그런 그런 그런 그런 그런 그런 그런 그런 그런 그런 그런 그런 Thank 다 o u Thank you. t 촬영 날 기준 제가 오늘 쉬는 날이었고 내일 또알바 하러 갑니다 사이드까지 다 먹어서 그런가 봐 거기 있는 메뉴를 그냥 다 시킨 거니까 <웃음>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싱크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알래? 난 어디든 좋아, 좋아 언제든 좋아, 좋아 그래 every day, sunny 아, day. 먹방, 쿠팡, beauty r e l o a Whatever you want.